한창 대한민국 게이머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던 스팀 게임 규제 논란. 한국의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스팀에게 새로운 방법을 통보한 것이 오해가 생겨 사람들에게 큰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물론 입장이 점점 밝혀짐에 따라 사람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임산업지능법에 대한 문제가 속속히 알려지면서 많은 게이머들과 몇몇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시대적인 게임산업지능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지능법 대체 이 법은 왜 탄생했고 왜 이렇게 게임 산업을 탄압하는 법령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사실 대한민국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처럼 콘솔 게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987년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상업용 RPG 게임인 신검의 전설 1992년 최초로 상업적 성공을 거둬 한국 게임 산업에 붐을 일으킨 폭스레인저 를 시작으로 1993년 그날이 오면 쓰리, 홍길동전 1994년 상업적으로 초히트를 치고 우리가 잘 아는 손놀이라는 회사를 알리기 시작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등 80-90년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최초로 태동한 시기 이자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콘솔 게임들이 제작되었으며 나름의 성과도 보이고 있던 시기 였습니다 당시 때 게임 산업이 이렇게 콘솔과 아케이드에 집중되어 있던 이유는 줄류였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가정용 컴퓨터는 부의 상징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90년대 초 컴퓨터의 가격은 적게는 100만원대 후반에서 많게는 200만원대 후반으로 당시 삼성전자 초봉이 약 1800만원 월급으로 약 150만원이었으며 90년대 후반 교수들의 급여가 200만원대였던 걸 생각해보면 당시 컴퓨터라는 게 얼마나 비싼 기기였는지를 엿볼 수 있죠 이렇듯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직전의 한국게임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콘솔과 아케이드 시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발매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컴퓨터 시장은 유례없는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에서는 한글 윈도우 95가 정발됨에 따라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하였죠 당시 1993년만 해도 약 360만대 정도가 가정에 보급되어 있었지만 1995년에 780만대로 약 2배가 조금 안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서서히 성행하기 시작하였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 중인 그래픽 mmorpg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가진 바람의 나라도 1995년에 등장하여 199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 하였으며 조으나시르나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수 있는 리니지도 1997년 처음 등장 하였죠 이처럼 9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폭발적인 컴퓨터의 보급 덕분에 콘솔 아케이드 시장은 pc 시장에게 점유율을 야금야금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대한민국의 imf가 터지고 아케이드와 콘솔 시장이 점점 힘을 잃어가던 중 대한민국의 pc방 문화의 붐을 일으킨 스타크래프트의 등장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컴퓨터의 보급률과 인터넷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패키지 시장은 힘을 잃고 온라인 pc 시장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 교수님이 자신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콘솔 게임 회사를 다니다가 온라인 pc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월급의 차이가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소프트맥스라는 개발사에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pc 패키지 게임을 출시하는데 엄청난 버그와 미완성된 작품으로 대한민국 콘솔 시장에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콘솔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올려가는 변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PC시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케이드 시장은 아케이드로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던 리딩게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명목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04년 대한민국의 게임계는 물론 당시 정치계까지 뒤흔든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다 이야기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파친코 게임이었습니다 돈을 넣고 그림이 맞으면 엄청난 금액을 딸수 있는 그야말로 일천화금의 환상을 품어주는 도박이었죠 이 게임은 모든 도박이 그렇듯이 인생 역전의 대박을 게임의 선전 효과로 삼았으며 본전을 따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만드는 엄청난 중독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1천 화금을 노리고 전재산을 이 게임에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 게임에 꼬라박는 등 엄청난 사회적 병폐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독성 덕분에 바다이야기는 엄청난 수익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이를 따라한 사행성 도박 게임들이 골목마다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바다이야기는 이런 사행성 파친코 도박 게임을 총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죠 게다가 합법 도박인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도박이 금기시된 우리나라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을 지급한 뒤 인근의 환전소에서 돈을 바꿔주는 방법을 이용해 경찰의 단속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카지노의 칩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업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이런 사행성 게임들을 집중 단속하면서 입수한 상품권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전원 소각하였는데 이렇게 사라진 상품권만 해도 9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자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재산을 상징하고 자살을 한다는 소식이 점점 늘어났으며 뉴스에도 간간히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나서긴 했지만 그 효과는 눈에 띌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간간이 뉴스에서 압수수색이나 단속에 대한 소식만 들릴 뿐이었죠 그러던 2006년 바다이야기와 정치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면서 바다이야기는 대대적인 여론에 큰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여권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유력 인사가 바다이야기류 게임기 제조회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고 마침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인 유진용이 경질을 당했는데 바다이야기의 허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유진용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에 청와대나 여당 인사가 개입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까지 하면서 큰 정치적인 이슈로 번져나갔죠. 덕분에 바다이야기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론에 큰 관심을 받게 되자 전담팀까지 만들어 장기적인 수사까지 들어가는 등 사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조사 결과 정치권의 인사 관련 개입은 없었으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게 걸려버리고 마는데 바로 바다이야기류 게임기의 허가 과정이 완전 개판인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당시 문화부는 2002년 2월 상품권을 경품으로 허용하는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하여 사행성 게임물이 전국구에 범람하도록 하였으며 게임물의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영등위는 2005년 4월 메모리 연타 기능으로 고배당이 가능한 바다이야기 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를 통과시켜 게임장을 도박장으로 만든 것은 물론 바다이야기에 들어있는 메모리 연타 기능이 탑재된 것을 은폐하여 경찰에게 알렸다는 사실 까지 밝혀졌습니다. 결국 엄청난 사행성을 불러일으켜 많은 사회적 병폐를 일으키고 엄청난 매출을 올린 바다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바다이야기는 안 그래도 영 좋지 않게 보였던 게임 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야말로 바닥을 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아직까지도 게임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게임을 하면 바다 이야기를 떠올리며 중독성이 짙고 사람을 망치고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회 악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결국 당시 게임물의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권한을 박탈당하였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인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죠 이처럼 바다이야기는 새로운 정부 부처가 생기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 만큼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시대 트라우마로 인해 제정된 반나치법은 나치와 관련된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중국은 아편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마약사범은 내국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얄짤없이 사형을 때려버릴 만큼 처벌이 엄격한 것처럼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될 만한 큰 사건들은 아무래도 처벌과 법령이 엄격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두개와 바다이야기가 비교될 수준은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다이야기의 영향으로 인해 제정된 게임산업법이기 때문에 이 법령은 게임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제들이 가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스팀 차단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던 의무적인 게임 심의법이 제정 당시부터 있던 걸 생각해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바다 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들은 공식적으로 모두 사라졌지만 불법으로 음지에서 아직도 운영중입니다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pc방 게임랜드 게임장 게임파크 등등이라고 적혀있지만 딱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pc방의 외형이 아니거나 포커나 맞고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들은 이런 차행성 게임들을 불법으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중이었던 곳이죠 가끔 촌동네에 가보면 지나가다 한 번씩은 볼수 있는 만큼 당시 이 바다 이야기의 유행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큰 파장 속에서 등장하여 게임에 대한 엄청난 규제를 안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은 잃어버린 14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몇 번의 개정을 거치긴 했지만 2020년인 지금 큰 이슈를 불러온 것처럼 아직도 14년 전에 머물러 있는 낡은 법안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많은 게이머들이 문제시 삼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 특히 양산형 게임들 중에서도 랜덤박스와 기타 현금 아이템으로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콘솔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시장에 셧다운제를 걸고 각종 규제까지 집어넣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규제안만 잔뜩 내놓으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 구조를 만들어 어마무시한 액수에 돈을 쓸어 담자 너도나도 우우죽순 이런 게임들만 찍어내는 지금의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시각적인 형태만 바뀌었을 뿐 바다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런 한국 게임 시장에 실증을 느끼고 점점 소비자들이 콘솔 시장으로 눈을 돌리자 점유율이 눈에 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본 몇몇 개발사들은 아직은 적은 수이지만 하나둘씩 콘솔 게임을 준비중인 것처럼 계속된 규제 속에서 오히려 한국 시장을 지로 가게 만들어버린 이런 오랜 법령 개정과 한국게임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